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한국에서 이 멘트를 외치기가 엄청 창피해요 마카오는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여기서는 말하면 다알아들이니까 아무튼 제가 지금 한국을 와서 처음으로 온 것이 어디냐 명동을 왔습니다 이유가 지금 제 머리 보이죠? 요제 머리 보면 장난 아니게 머리가 다 타가지고 산발이 되는데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머리 하는 거예요 머리 하는 거 저보고 좀만 천천히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뭘 할까 하다가 배가 좀 고파가지고 출출해가지고 떡볶이 진짜 한국 가서꼭 먹고 싶었던 그 떡볶이를 한번 먹으러 가려고요 사실 여기 주변에서 어디가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열렸는데 아무나 들어가야죠 뭐 떡볶이 1인분하고 튀김 두개 주세요 제가 마카오 있을 때는 그냥 어디 식당 들어가서 아무 말이나 막 했는데 사실 한국 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면다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. 알고 음. 아네 방금 떡볶이 다 먹고 왔는데 생각보다 괜찮던데요 맛이? 뭐 정말 최고의 맛집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요 정도는 에, 괜찮게 무난하게 먹어줄 맛인 것 같아요 어, 지금 고양이 카페하고 강아지 카페하고 경쟁을 하고 있네요 오른쪽은 강아지 왼쪽은 고양이 좋아, 좋아, 좋아. 두개 다른 집 아니에요? 다른 집이죠? 근데 여기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, 지금? 재밌네. 수고하세요.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자,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머리 할 곳에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. 형, 오랜만이에요. 너무 어색한 거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리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중국에서 제 머리를 다 망쳐놨잖아요 제가 5년 동안 이 미용실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 머리를 항상 맡겼는데 중국에서 동충하초로만들어거예요 머리가 지금 다 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형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? <웃음> 솔직히 말해서 머리를 다 해도 예전처럼 정상적인 머리로 돌아오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단좀 정상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해보긴 <웃음> 하는데 지금 머리 끝에 보면은 뭐 마치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이 라이터 불이 훅 나와서 끝을 슬 것처럼 로 이렇게 만들어놓수 있을까 <웃음> 이게 중국의 기술이에요 응? 영향을 많이 해줄 거야 엄청나게? 이, 엄청나게 적당히 가끔 될 머리가 아니 <웃음> 진짜 많이 좋아졌어 오, 생각한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, 엄청나게 좋아졌는데요 진짜 아까 처음이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엄청 달라요 머릿결이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, 아까 전부 다 다시 아, 덕입니다 <웃음> 맞아요 이형 덕분이에요 나가서 우리 조카 옷 사러 갈 거예요 여기 자라의 키즈 옷들이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옷 사러 왔습니다 근데 애기 옷을 내가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어떤 옷을 사야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조카가 지금 6개월 됐는데 우리 누나 말로는 다른 애들 10개월만 한 크기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큰걸 사야 돼큰거 작은 거 사면 안 된대요 이런 거는 몇살 입는 거야? 이런 거이쁘지 않나? 안 예뻐요? 우리 지훈이는 귀염귀염하니까이거 이쁘지 않아요? 귀엽다 자 일단 요거 하나 봐두고 자 40% 우리 누나 보면 안되니까 하지마 짱 귀여워 우리 조카 선물 샀습니다 집에 가서 입혀 보려고요 근데 우리 누나가 싫어하면 안 입힌다고 그랬거든요 너무 잔인해 사람이 동생이 사주는데 그냥 입혀야 될거 아니야 확실히 이쁘기 때문에 누나가 좋아할 것 같아요 좀있다가 누나 반응을 한번 보죠 우리 조카 보여줄게요 조카 우리 귀염둥이 조카 짜잔 우와, 누나! 여기 봐봐 누구야? 지분아 삼촌 해봐 삼촌 약속 응? 응? 삼촌 구독자분들한테 애교 한 번만 보여줘 지은아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알았어 어떻게 안 웃을까? 표정이 지금 쟤 뭐해? 반짝 반짝 반짝 반짝 웃는다 반짝 반짝 반짝 반짝 에이 지은이 설수 있어? 설수 있어 지은이? 하이 아, 좋아. 하아 아, 아, 아, 이렇게 아, 좋아. 서는 거 좋아해. 동굴 왔습니다 동굴 할머니 할아버지. 응? 아, 아, 아, 아, 됐어 됐어. 지이재능좀보이짜오지이 옷이다. 나 삼촌이 사주는 거야. 그리고 바지. 아 귀여워. 그 되게 이뻐요. 그 지훈아 이것도 한번 입어보자. 그럼 뭘 입혀 지금? 아한 어, 번만 입혀보자. <웃음> 이 바지를 세개 <3개> 입어도. 진 <웃음> 지훈아 아니, 아니야? 아니 좋았어, 아, 그래. 좋아서. 그러는 거야? 아 인형놀이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 있어. 웃는 거만 웃는 거만. <웃음> 이거.. 또 국제적으로 다 그런가? 뭐가? 이거 많이 안 봐. 이거 많이 안 봐?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돈가스 진짜. 마카오는 이런 돈가스가 없거든. 그렇지, 보여주는 거야. 음. 그 거, 그 음. 애기. 그래있 엄청 싸지맛있지